오늘의 목적지는 총 4군대를 들러야 하는데 이미 출발시간은 오후 1시가 넘었다. 게다가 목적지는 전부 충남권이다. 1차로 당진 외목 마을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오징어 게임으로 더 유명세를 타게 된 신진도 노지를 살펴본 다음에 안면도의 지도상으로 점찍어둔 장소를 현장 답사한다. 돌아오는 루트에서 내륙의 예산을 거쳐 예당 저수지를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빅 프로젝트다. 벌써부터 반드시 뒤에 일정 두곳 정도는 포기해야 할 각이다. 삽교천 방조제를 건너 외목 마을을 향하다 보면 대규모 산업단지를 지나가게 되는데 고속 질주하는 대형 차량들과 나란히 하는 구간을 맞닥뜨리게 된다. 저배기량이나 초심자에겐 상당히 부담되는 구간이 될수 있겠다. 아니... 어쩌면 오늘이 평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다. 외목 마을은 점심 함께 하면서 쉬어가는 포인트다. 이곳은 예전부터 종종 들렀던 곳이라서 노지 포인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점심으로는 회덮밥이나 물회를 생각했는데 횟집에 작은 물고기가 없고 횟감용큰 고기들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물라면을 먹었다. 철 지난 바닷가에는 오리만한 갈매기들과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다. 다음 목적지로는 태안의 신진도다. 인천의 대부도처럼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섬에 가는 기분이 안 나는 그런 곳이다. 그동안엔 더워서 입을 생각도 못했던 메쉬 자켓을 입었는데 이것 또한 철이 지난 느낌이다. 바람이 차갑다. 다음번에는 두툼한 일반 자켓을 입어야겠다. 목적지를 지나쳤지만 도로 끝 작은 부두의 화장실로 직행한다. 정확히는 신진도에서섬 하나를 더 건너와 마도에 왔다. 누구나 다 봤을 법한 오징어 게임에서 이곳 장소가 로케이션 되어 방문객이 더 많아졌을 것 같다. 영상에서 확인해 보자. 이제 그종의 실타는 한발 남았을 거야. 한 발이면 널 죽일 수 있어. 아직 한발 남았다. <웃음> 경고했어. 더 이상 다가오면 야 저한테 왜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감어 좁은 숲길을 잠깐만 걸어 올라가면 이런 풍경을 볼수 있다. 쇼핑포인트보다는 사진 촬영 포인트로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 그게 맞는 듯하다 편의시설이 주변에 일체 없다 보니 바로 앞, 숲속에는 화장실이다. 역으로 말하자면 화장실 앞에서 캠핑하는 격이다. 바닷가 고지대다 보니 바람도 분다. 바람 부는 환경은 캠핑에서 여러모로 상당히 짜증나는 조건이다. 최종적으로 사진 포인트로만 남겨두는 걸로 다른 채널 영상에서 밑으로 내려가 물놀이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어지간히 사고가 잦았나 보다. 여기도 조만간 막힐 것 같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대로 시간은 늦어져서 당초 생각했던 장소 중세 번째는 생략해야 할것 같다. 남면도까지 내려가는 이 복귀하는 루트와 인 민접한 내륙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사실 그것조차도 빠듯하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예산의 예당 저수지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고 캠핑하기에도 풍경이나 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 보였다. 생각보다 광활하게 넓은 진입로에 놀랐다. 곳곳에 간이 화장실도 여러 군데 빛이 되어 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곳에 멈춰 세웠는데 마음 같아선 테이블를 펴고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며 이 풍경을 즐기고 싶었지만 이미 해가 지는 상황에서 뭘 하기엔 망설여진다. 아쉽지만 오늘은 확인된 걸로 만족하고 떠나야겠다. 지까지 내가 놓친 부분은 길 따라 더 들어가보면 또 다른 풍경이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제는 복귀 루트만 남았다. 얼핏 봐도 대략 3시간은 걸릴 거리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밝을 때 서둘러야겠다.